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오늘도 뉴스와 함께 차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 어, 암호화폐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에서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공포탐욕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 50선을 기준으로 이제 공포탐욕 어,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 어, 심리선을 기준으로 어, 차트의 오르내림을 한번 파악해보는 그러한 데이터인데요 탐욕에 가까울수록 이제 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확률이 높고 공포에 다가갈수록 어, 오를 확률이 높다 뭐 이러한 데이터입니다 어, 공포에서 환희, 환희에 팔아라 뭐 이러한 경험과도 일치하는 그러한 데이터인데요 어, 꽤나 잘 들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 당연하게도 이 과매수, 그러니까 탐욕 지수나 어떤 어 사람들이 좀 어, 열광하는 그러한 국면 자체가 과메수 국면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오실레이터 지표와도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지난해 5월 12월 5월 12일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탐욕 단계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에서는 어떻게 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은 어, 바닥에서 오른 상태에서 꽤나 많이 올랐죠. 지금 사0 불, 0 0불 전후로 지금 어, 가격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차트가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일봉 차트 보기 전에 이게 이제 어터너티브에서 제공하는 탐욕 공포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실레이터로도 으 나와 있죠 그리드 그러니까 탐욕 지수가 63 이라는 거예요50 기준으로 이제 탐욕 쪽에 가까워지면 이제 탐욕 지수가 높다고 하는 건데 음, 자 이렇게 그래프 차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탐욕 단계가 어, 거의 7 80에 가까워지면 음, 이렇게 다시 한번 공포 단계로 어, 국면을 전환하는 그러한 어,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기 이렇게 어, 탐욕 단계에서 이제 국면 전환 됐던 그러한 시점을 타,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 작년 작년 약 2월부터네요. 작년 2월부터의 어,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포 탐욕 지수를 차트에다가 표시를 해본 구간입니다. 어때요? 잘잘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작년 2월 중순이네요. 작년 2월 중순 작년 2월 중순 그래서 비트코인이 강하게 바닥을 내려 강하게 바닥에 내다 꽂은 다음에 이후에 반등을 한이 한이 상황 자체가 사람들은 이제 개미 털기 이후에 바닥 확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궤도를 다시 한번 올라타는 그런 움직임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좀 안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더블탑 형성한 다음에 강하게 내려 꽂았죠 그래서 이때부터 6,000불 전후로 해서 바닥이 계속 형성되는 기간이었는데 이때마다 이때마다 이제 바닥으로 다시 가는 그러한 포인트마다 이렇게 탐욕지수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6,000불을 깼을 때 이때도 탐욕지수가 꽤나 높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6,000불 어, 6천불 초반에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아,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어, 사람들이 좀 예측을 해 봤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음, 바닥을 좀 강하게 거의 두달 가까운 시기 동안 바닥을 다졌던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승에 대한 기가, 기대를 조금 어, 가져볼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탐욕지수가 피크를 찍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6천불을깬 다음에 3,000불 때 시대가 오게 되는 그러한 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19년 1월, 19년 1월에서, 어,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준 다음에, 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여지없이 떨궜습니다. 삼육주스가, 어, 약 60선 이상 나타내는 그러한 포인트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좀 많이 떨궈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타밍투수가 꽤나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지금도 그 타밍투수가 꽤나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60, 하락장이 시작된 이후로 거의 60선 가까운 타밍투수가 기록한 적이 거의 없는데 지금은 꽤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조정을 또는 국면 전환까지도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차트 간단하게 볼까요? 비트코인 차트. 자 일단은 어 단기 분석으로 제가 ABCD 패턴을 말씀드렸었어요. 퍼블리싱이나 기타 분석에서 ABCD 패턴을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0 5대 돌림 그리고 어2 연장 비율. 그래서 약 4,000 불전후로 해서 PRG가 형성이 됩니다. PRG, 어 ABCD 패턴의 PRG. 이렇게 PRG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리버설 존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가격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 탐욕지수와 ABCD 패턴의 PRG가 맞물려서 지금은 단기 조정 또는 하락 국면 전환 이런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거 말고도 또볼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자, 이러한 피치 포크로 그린 하향 채널 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채널 중심에서 반등을 한 다음에 어, 차례대로 위 채널의 윗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하면서 상승을 좀 지속을 해 나간 상황인데 어, 이러한 강한 저항들을 돌파한 이후에는 이후에는 어, 이드테스트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 조정을 어, 조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어, 여러모로 좀 조정이 많이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서 국면 전환이 돼서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굴지, 떨굴지 아니면은, 어, 여기에서 약 3,700에서 800, 어, 그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자, 자세한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스트리밍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공포탄력지수에 관여서 어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그 다음 소식입니다 그 다음 소식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이제 YG 레이팅스라고 그 코인들 각각의 이제 레이팅을 했던 그러한 어 기관이잖아요 어 그곳에서 암호화폐 상승 전망을 어 발아,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어, 지금 시점이 상당히 좋은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고려해야 된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거의 거품이 꺼진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고 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몇년 안에 수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뭐 얘네가 얼마나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는... 아직까지는 뭐, 음, 의견이, 의견이 좀 많죠. 네.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g 레이팅스는 어, 이러한 의견을 내놨다. 다시 한번 이제 6,000불, 6 0불 부근에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했었던 바닥을 이제 어, 3,000불 부근에서 한번 다시 한번 그 희망을 가져볼수 있지 않나. 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어,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비트코인.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이, 이하로는 웬만하면은 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쟤네들은 이렇게 바, 말을 한 거겠죠, 그렇죠? <웃음> 자, 바닥 바닥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많이 좀 놀아줘야 돼요. 여기에서 바닥을 바로 찍고 나서 이렇게 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 추가적으로 하락 파동이 하락파동이 그대로 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서 약 3,000불 초반 그리고 4,000불 초반 어, 3,000에서 4,000, 3,000에서 4,000 가격대에서 충분히 많은 매물을 쌓은 다음에 바닥을 강하게 다져서 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월 중순 어, 그러니까 올해, 올해 하반 하방 올해 상반기까지는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을 했었어요, 제가. 올해 상반기는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하는, 어, 바닥을 쌓,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하는 그런 회복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연말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어, 당장은 좀 길게 가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차트로는. 어, ETF나 뭐, 백트거래소, 이러한 것들이 트리거가 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것들이 이제, 이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물을 쌓아 가지고 바닥을 다지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거 나온다고 바로 위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아무튼 YG 레이팅스는 여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YG 레이팅스 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오늘 오후에 비트토렌트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비썸에 가두리 펌핑의 대명사죠 네. 비썸 비트, 비트토렌트가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웃음> 오후 2시 벌써 풀렸나? 조금 <웃음> 밀렸나 본데 아직 안된것 같은데 그쵸 비트 토렌트 가격에 별로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뉴스상에서는 오후 2시에 오후 2시에 풀린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비트 토렌트 어, 그 USD 테더, 테더 차트고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가 만약에 비싼 펌핑, 비 상장 펌핑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삼각수렴 형태의 어, 상향 돌파를 방향을 잡겠죠. 상향 돌파로 어, 그렇게 되면은 목표값을 이 대칭 삼각수렴이잖아요. 대칭 삼각수렴이라고 하는 이 수렴은 어, 목표가가 목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채널에 어, 채널의 하단선이 그대로 평행 이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 그냥 평행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행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칭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위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은 적어도 한 50% 50% 가까운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상승을 바로 할수 있냐 없냐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1 2 3 4 5 자, 대부분 오파동을 형성한 다음에 이제 어, 수렴 채널에서의 방향을 좀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여기에서 다 오파동 이, 이후 5파동 그러니까 이상을 만들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는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뛰어오를 수도 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막바로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충분히 좀 동반이 되면서 바로 뚫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애매한 곳에 멈춰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은 조금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빗썸 상장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빗썸 그동안 비서민 업비트 상장한다고 무조건 오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 얘는 바이낸스 상장, 업비트 상장 이러한 어, 주요 거래소마다 좀 상장 펌핑을 많이 줬던 애기 때문에 어, 기존 애랑은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긴 한데요. 어, 지금은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 바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로는 만약에 어, 비트토렌트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단기봉으로 좀 자세하게 봐야겠죠 그쵸? 네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어, 여기에서 과매수를 형성하면서 저항에 바로 맞,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은 단기 조정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타기 위해서는 달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은 어,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가 0.00095 달러라고 하는데 가격선으로는 뭐 원화 원화 차트도 뭐 비슷할 거예요. 원화 차트도 비슷할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업비트로 한번 볼까? 업비트로? 업비트로 비트토렌트 한번 볼게요. <웃음> 10%가 벌써 올랐구나. 어, 여기 원어 차트에서는 원어 차트에서는 프리미엄이 좀 붙은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 있는 어, 모습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테더 차트와는 다르게 삼각수렴을 돌파를 했네요. 어, 테더 차트와는 다르게 이미 삼각수렴을 돌파한 다음에 어, 리테스트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원어 차트가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었네요. 그렇죠. 달러 차트와는 다르게 프리미엄이 조금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음, 아, 애매하네요. 어,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수렴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원화 차트는 돌파한 다음에 리테스트이기 때문에, 원화냐, 달러, 그러니까 원화냐, 아니면은, 뭐, 비트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 테더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해외 거래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긴 할 텐데, 원화 거래서 기준으로는, 어, 지금 자체는 리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는 일단은 과메수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반등이 나온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올라 타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달러 차트에 대한 모습도 있고 어, 지표도 조금 지표도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도 어,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요것만 봐서는 가긴 갈것같네요 어, 빗섬 상장한 다음에 조금 더간 다음에 어, 많이 덤핑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된 어, 날이 이오스 개발자죠. 이오스 개발자가 이제 이오스 제 기반 거래소인 렉스를 뭐 이제 개발 완료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오스가 아마 어, 제 작년 말쯤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웃음> 이오스 개발을 멈춘 상태다 라고 하면서 이오스에 대한 좀 흑빛 어,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오스 기반 거래소가 이렇게 좀 오픈이 되면서 이오스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도 상당히 좀 극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오스 EOS. 이오스에는 원화 차트로 봐야 되나 자 달러 차트로 볼게요 달러 차트로 네, 원화랑 달러랑 조금씩 또 차이가 나고 있죠 그쵸 자 이어스 차트입니다. 이어스 차트 여기 작년 11월부터 무려 약 70% 8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던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 당장은 여기에서 수익률 상승률이 상당히 큽니다. 워낙 절정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 거의 네, 130% 가까운 수익률을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 지금 표시를 해 놔서 알겠지만 지금 매물대 주요 매물대에 걸려 있는 선들에 딱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요 저항 면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어 강하게 뚫어 줘야지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렉스 거래소 아까 봤던 렉스 거래소에 대한 어 호재를 등이 없고 상승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를 넘어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 렉스그레서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음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러한 채널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을 만 들어갈 수도 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채널에 대한 움직임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이러한 저항매물대 위로 반드시 뚫어줘야 되는 그런 저항매물대가 어 채널 상단과 좀 겹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모습도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만 보고 뉴스만 보고 투자하시는 습관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는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만 하셔야 되는 그러한 소식들이지. 여러분들이 뉴스를 빨리 접했다고 해서 이거가 투자에 대한 어, 기준이 될수 없어요. 어? 미리 그 재료들이 선반영된 다음에 이후에 뉴스를 배포를 하는 거지. 어, 뉴스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면은 그냥 당하는 거죠. 네. 뉴스에 당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다 뉴스를 쓰는 이유가 돼 있습니다 뉴스에 대한 그 기색거리를 제공하는 어떤 세력들이 어떠한 세력이라고 하면 차트를 만드는 그 세력뿐만 아니고 이런 뉴스거리를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집단들이 의도적으로 주는 거죠 소식들을 그래서 뉴스를 써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뉴스를 빨리 봤다고 해서 이거에 투자를 어, 투자를 이거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다 라고 해봤자 이미 늦는 거예요 여러분. 어, 얘네는 이미 작업을 다친 다음에 개미들이 붓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 뉴스가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뉴스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뉴스는 단순히 재료가 될 뿐이다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이 될수 없어요 자 이렇게 이오스 봤습니다 이오스 봤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소식인데 어, 비트메인 관련 소식입니다. 철골계 어, 공룡이라고 했던 재작년 작년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를 쥐락펴락했던 음, 그러한 비트메인이 상당히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ipo 를 진행한다고 비트메인이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 그렇게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식들은 어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 대한 어, 수익률에 대한 기사입니다 어, 하지만 어 작년 이제 9월 어, 9월부터 12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동안은 어, 손해가 좀 막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 어, 오, 5억 어, 5억 불 5억 불 가까운 순 손실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거 자세한 뉴스는 그렇게 뭐안 봤어요 이거 그냥 이러한 소식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좀 보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IPO를 진행하는 하면 어,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얘네가 왜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붕괴했기 때문이죠 어. 얘네가 가지고 있던 회사의 자본 자체가 대부분이 암호화폐였기 때문에 어. 얘네가 대량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얘네가 대량 처분을 하게 되면은 완전 너무 많은 덤핑이 나오기 때문에 어. 시장, 자체를, 시장 자체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어.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이 던지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어. 일부 물량은 많이 던졌겠죠 근데 완전히 다 던, 처리를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은 회사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뭐 구조조정 그리고 사무실 폐쇄 등의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IPO 자체가 지금은 좀 계획대로 잘안 되고 있다. 그런 소식이고요. 자, 비트메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 변화 에 대한 그래프, 그래프입니다. 비트코인 어, 작년 1월 그리고 작년 9월까지는 어, 대략적으로 비슷해요. 비슷한데 작년 11월, 작년 11월 이후 반토막이 나게 되면서 비,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세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2월, 2월 중순에 접어들게 되면서 얘네에 어, 대한 보유 자산들 거의 대부분이 반토막 이상, 거의 뭐 3분의 1 토막, 까지도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메인, 비트메인 기업에 대한 어떤, 어, 그 IPO를 진행하는 그런 담당 기관인 그 홍콩거래소, 홍콩거래소 HKX라는 곳에서 상당히 이거를 좀, 어, 안 좋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메인이 조금 더 어, 조금 더좀 자금, 자금을 자금 모아서 IPO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으로 어, 보입니다 자 비트메인 망할 것 같지 않던 채굴 업계의 공룡이었던 비트메인마저 비트코인 그리고 주요 암화폐의 몰락에 이렇게 큰 영향을 받게 되네요 그렇죠? 개미들도 어렵지만 공룡들도 어렵습니다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투자를 할때 반드시 어, 반드시 어, 상처에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고점이 다가왔을 때는 잘 팔아야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많이 지금 힘든 시기를 좀 오래 겪고 있는데 아까 YG 레이팅스에서도 말, 말을 했듯이 어,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약 올해 상반기는 어 나중에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한다는 가정하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브리핑 그리고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네요. 네. 양도 그렇게 많이 준비한 건 아닌데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네요. 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저희 이것 외에도 이제 엑시아 선생님 오늘의 코인 방송한 거, 그리고 권열아빠의 동양, 암화폐 어, 시장 동양 분석 이것도 컨텐츠로 만들어서 업로드 많이 할 거니까요. 어,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